우리가 얘 건강하게 만들려고 얘가 좀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얘가 부자되게 만들려고 막 길을 쓰고 살잖아요 근데 얘와 다른 존재들이 한 하나의 뿌리란 말이에요 하나의 뿌리 이 나라고 우리가 여겼던 이 나는 나 아닌 것들이 모여서 나인 것처럼 보이는 이걸 형성하고 있죠 그죠 태양이 없으면 난 바로 죽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멀지 않아 죽어요 밥을 먹지 못하면 죽고요 나 아닌 것들이 잠깐 나에게 와가지고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내가 이렇게 이 몸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. 그래서 사실은 나 아닌 것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근원적으로 뿌리에 양분을 주는 것처럼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. 나 아닌 일체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면서 사는 삶이 곧나 자신을 돕는 삶과 다르지 않다. 그래서 동체 대비심을 말하는 거예요.